송도에 있는 스타일하우스 오늘 어, 디자이너 데뷔 승급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오늘 어, 방문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 지하 주차장이고요.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시 어, 촬영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멋있는 자리가 제가 살면서 처음 겪는 자리가 많이 어색하고 쑥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인영 원장님께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을 내 새끼라고 부르시고 생각하시면 가족처럼 깊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소회생했처그음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응. 그렇음에 또. 그도음에고그서음에서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다음에 또. 시다지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그다아에다 이은 보이가 91년에 세상만 나와서 삼창시장을 정하는 우리 우리 리 우리 우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오늘 어 이렇게 먼저 좀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오늘 마사 보니까 이 안에 걸 형님하고 우 홍보 선생님이 제 핸드폰에 매번 가게 문을 열거나 가게 문을 닫으면 제 핸드폰에 알람이 와요 몇 시에 일어날까? 네. 네. 요즘 아침에는 맨날 한소리가 열고요 저녁에는 맨날 홍보해야잖나요 그만큼 어떻게 연습하고 얼마나 연습하는지 눈데안봐고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미용사들이 <웃음> 처음에 뭐 하고싶어서 다들 시작한 사람들이고, 어떻게 하다보니까 미용에 접어든게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또 지금도 또 무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번 매번 바뀌고, 매순간 순간 매달 계속 바뀌거든요. 저희는 앞으로도 되게 무력할거고, 지금까지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 이제는 제가 꿈이 수 있게 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듣고 한번 더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제가 저희 스타일하우스에 있는 게 부모님들한테 가장 큰효도가 되도록 스타일하우스가 더 노력 많이 해서. 뭐... 아, 아우야. 아, 아우야. 어, 끝나고 우리는, 어,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 좀 하러 지금, 어,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